앞에 접속사가 나온 경우에요 분산문 앞에 접속사가 나온 경우다 왜일까? 왜? 이거부터 생각해 왜? 왜접속을왜 써줄까? 왜왜안 왜 써도 되는데 왜 써줄까?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야 가끔씩 보면 접속사의 의미가 시간만 되는게 아니라 이유도 되고 양태도 되고 양보도 되고 조건도 되고 두개 이상이 겹칠 때가 있어요. 그때를 대비해서 써주는 거예요. 접속사를 써주면서 자 와일로 명확하게 이쪽에 전체 흐름을 뭐하는 동안으로 잡아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주어는 생략됐겠죠. 주어 생략되고 동사는동사는 원래 뭐였던 거예요? 세티스, 와이드뭐 이런 거였겠지. 이거에다가 이제 시제 맞춰서 원형에다가 아 n g 우준존 Satisfying 에요. 이렇게 나오고야 자, 이거 독립분석문이 아니고요. 어, 주제의 주어와 같지 않아서 써주는 독립분석문이 아니라, 자,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접속사를 써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뭐 많은 동안이야. 나의 갈등을 만족시키는 동안에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뭐에 관해서, 오빠 어디, 아이 관해 생각했단 말이야. 자, 저거에서 더가 붙은 이유가 뭘까요? 그 수많은 여행객들에 대해서 생각했다. 굳이, 덜을 붙이지 않더라도 매니 트래블러죠. 이것만 써도 되는데 왜 썼냔 말이에요. 자 뒤에 뭐가 나왔니? 소위 말하는 어, 흥사절이 나와있다. 흥사절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있고 저거와. 그 다음에 뭐 나오냐면 모스테브 PP 나왔잖아. 모스테브 PP. 또 나왔지? 엔드 다음에도 모스테브 PP. 이렇게 나온 거 아니야. 이 앞에도 머스터하고 생략된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반정축 추측이잖아. 뭐뭐였음에 틀림없다라고 스케지뭐뭐였음에 틀림없다. 해봐. 왔음에 틀림없다라는 거야. 어디에 같은 우물에 와서 마셨음에 틀림없는 여행객들이야. 어디 같은 뭘로 조롱밥 또는 뭐두레밥 물바가지죠? 같은 물바가지로. 똑같은 우물에 와서, 물을 마셨으면 틀림없는 그 수많은 여행객들. 그럼 저 말자는 한정사로 써야 더요 한정사입니다. 여기 나 있는 선행사의 범위를 확정시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 명사의 범위를 확정시켜주고 있단 말이에요. 세계 모든 여행객들이 아니라, 이 우물에 와서, 똑같은 우물에 와서, 똑같은 둘에, 똑같은 이 바가지로 물을 퍼 마셨던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 알겠어? 한정사입니다. 됐지. 밑에꺼 봐봐 밑에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도우를 붙여줌으로써 이거의 뜻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접속사 나오죠 접속사 도우를 쏘림으로써 전체적인 해석은 뭐뭐? 뭐 말지라도 비록 뭐뭐이지만 이런식으로 해사라얘게 해요 뭐 말지라도 비록 뭐뭐이지만 자 어리석을지라도 이렇게 되죠 이게 같이 걸리잖아 이렇게 A가 A가 b 이렇게 분석은 뭐? 아인지 이거 두개 나온거야 <웃음> 접주동이니까 주제의 주어는 이거였겠죠 복수죠 이렇게. 동사도 요거 있죠. 시절 현재네요. 그래서 비록 어리석고 그 다음에 아무런 상상력도 없지만 이렇게 돼요. 주어는 당연 동물이겠죠, 그죠 동물들이 비록 멍청하고 전혀 상상력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동물들은 종종 행동합니다. 어떻게 행동하나요? 훨씬 더 분별력 있게 행동합니다라고 하는데요. 비교급대는 낫죠 누구보다 인간보다. 됐지? 어, 비교 대상은 아까 동물이었으니까 이것도 쭉 인간보다. 자, 정리해보면, 접속사를 분사관 앞에 써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다? 죄치적인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라는 의미에서 어, 접속사를 던져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냉큼 받아먹으면 된다. 자, 요거, 요거.